그는 스스로 좀더 성숙해져야 하지만 그의 dna 속에 분탕질의 피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우파 정당에 담고 있지만 그에게는 좌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말을 재수없게 하는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국민정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형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자동 힘힘됐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비대위 체제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반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태경 의원이 있고 또 원회에서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라 할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도도한 비대위 라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된 한기호 사무총장 정미경 최고위원 등은 당의 통합이 우선이라면서 사직함으로써 비대위 출범에 찬성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이준석계이자 청년 몫의 최고위원 김용태마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출범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세 흐름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면초가 상태인 이준석인데 sns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아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 결심인 모양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이 유승민하고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요즘 이 양반의 예언이 맞는 게 있었습니까 박지원도 이제 맛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 구단은커녕 아마추어 일단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은 유승민이 만든 바른미래당에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신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고 느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신당 안 한다고 단언한 것이 겠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당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그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탕질을 계속 할 모양입니다. 돌아보면 이준석은 당대표로 출마 던 당시 토론회에 임하던 태도면에서 뭔가 모를 불길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이 참으로 교묘하고 야비하다 이런 느낌을 말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준석이 나경원 후보를 말빨로 능히 이겨먹었지만 토론이란 대체로 당사자 두 사람의 문제기보다 토론을 보는 관전자들의 평가가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토론 태도는 2030 세대 들의 관점에서 시원하고 멋지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치밀함으로 무장된 설득력이 아니라 즉흥적인 말장난이거나 상대의 공격을 해명하지 않으면서 역공만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상처를 해집는 비신사적인 토론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당시 토론회를 관찰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말발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경험이 부족한 2030의 열광을 혹시 얻어냈을지는 모르지만 보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망연자실 실망 그 자태였던 것입니다.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를 뽑는데 하필 저렇게 국회의원 배지조차 달아보지 못한 무경험과 말빨만이 그가 가진 모든 것처럼 보이는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힌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길하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결정이 나던 날 국민의힘당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반해서 아이러닉하게도 민주당은 이것을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이준석 당선을 누구보다도 반긴 사람 1호가 문재인이었고 2호가 송영길이었고 3호 는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은 자유보수 국민들로서는 찜찜한 느낌을 넘어서 뭔가 더러운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어차피 대선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흩어지면 망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준석이 당선됨으로써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준석의 끝없는 안철수 비하와 방해로 인해서 거의 엎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에는 자존심 강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은 산전수전의 정치 경험을 다 겪어서 이준석보다 객관적으로 정치적 경험이 앞선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의원들이 이준석이라는 젊띠 젊은 데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주둥이 잘 놀려서 토론 좀 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준석의 리더십을 기꺼이 따라 줄 리가 만무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이준석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당대표인데도 도대체 자기 말은 씨알이 안 먹히더라 기자들의 카메라가 있으면 국힘당 의원들이 미소를 머금고 접근하고 카메라가 꺼지면 자기를 윽박지른다 이준석의 워딩 그대로를 옮긴 말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당내 위치를 스스로 자신이 불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준석을 윽박지른 의원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그는 왜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무시 당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천대와 모욕을 당했을까요 이준석이 해온 여러가지 이해 못할 행동들이 당내의 원들로 하여금 이준석을 소위 도라이로 취급할 수 밖에 없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불과 36살의 청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부터가 뭔가 원초적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준석의 당대표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당내 수많은 아버지 뻘되는 의원들이 이준석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준석의 그동안 언행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저거 토론회 몇 번이면 나가떨어진다. 둘째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셋째 나이로도 아버지 뻘은돼 보이는 안철수에게 비읍시옷이다. 이 인간이 수준이 안 된다. 무운을 빈다 등헤아수 없는 모욕적인 악담을 했습니다. 정치적 적이라 해도 최소한 인간적인 예절만은 지켜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대선을 90일 앞두고 4일씩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선거를 불과 60여일을 앞두고 선대위원장 안하겠다고 나뒹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달래줄래 선거 망칠래 이런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섯번째 이준석이 만든 윤해권 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부 공격용 용어였습니다. 그가 상대당 이재명을 공격한 것을 기억하는 보수우파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가 공격하는 대상은 오로지 당내 인사들입니다. 여섯 번째,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핸드폰 내용 유출 사건이 그 이유라고 하지만 대통령 에게 인식이 한심하다고 하고 장재원에게 아버지를 셋뜬 사람에 빗대어 요구한 것은 누가 보아도 선을 넘어 버려도 한참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중질환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이준석이 선거일까지 꼴통짓을 하지 않도록 얼마나 달래고 또 달래면서 선거를 이끌었는지 그 마음고생을 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로 내부총질하던 당대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대통령도 인간인데 노출시킨 권성동 의원이 실수한 것이지 대통령은 이런 생각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은 당원을 개정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떻게든 어질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안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준석은 오늘자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이준석발 내부 내용은 지금 극단 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소송 으로 풀겠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준석 앞에 놓인 운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둘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셋째 성상납과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가 될 경우 이 사건을 배당받게 될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당 전체가 찬반투표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 당헌개정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낸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의 법적 대응은 최악의 악수라고 보입니다. 첫째 당 전체 구성원의 얼굴을 다는안 보겠다는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친구에게 소송을 건다면 그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둘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그대로 끝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되더라도 이준석의 국민의힘당 내에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분탕질의 결과로 설령 그가 내년 1월에 복귀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또다시 카메라가 없어지면 수많은 의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윽박지르는 일을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법정 싸움의 결과라면 어찌 이긴 것이 이긴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소송하기 전과 똑같은 친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송을 건 순간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그것만은 말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도 오로지 자신의 적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회관으로 정해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눈에 비친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내부였습니다. 혼자 잘나고 혼자 똑똑한 척 하지만 그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를 떠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유독 그에게 생기는지 스스로 자성을 좀 해야 되지만 그의 태도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좀더 성숙해져야 하지만 그의 dna 속에 분탕질의 피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우파 정당에 담고 있지만 그에게는 좌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말을 재수없게 하는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이 점을 제발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 적도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습관은 이미 굳어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정치 맞습니까 설령 이준석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 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소송을 거는 것만큼이나 금도를 벗어난 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천신만고 끝에 우파정부를 탄생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거야말로 자신도 죽고 우파 전체를 죽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소인이 부덕한 탓입니다. 소인이 부덕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준석에게 이런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